오늘은 간만에 지수가 좀 하락이 깊었죠. 워낙 3월 내내 상승이 컸고 당연한 조정인건데 코스피 2500 전고점 저항 맞고 떨어지는 형태로 마이너스 1.4% 마감 그래도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5일선 지키고 마감을 해줬습니다. 반면에 코퍼스는 고개를 살짝 들고 역배열 돌파를 해버렸고요 네번의 주요하게 역배열 돌파 구간이 있었고 이때도 역배열 돌파가 됐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 해치매매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조금 올라왔었죠 지금도 동일한 자리입니다 올라올 수 있으니까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뭐 해치매매 가능합니다 하지만... 굿버스 몰빵 하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아, 제발 좀 안기어 올라오고 어, 다시 죽었으면 좋겠네요 추천주 결과 볼게요 코스모 화학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드렸었고 두번째 또 올라올 때 추천 전고 돌파 세번째 추천 목표가는 5만원 드렸고요 초과도달 나왔죠 이건는 1봉이고 제추천하고쭉 올라갔다가 5만원 도달 그리고 4만원까지 밀렸다가 또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 이때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5만원에서 전략매도를 하던가 아니면 홀딩하고 있다가 4만원 이탈 나왔을 때 1차 분할 매도합니다. 그리고 더 떨어지면 나머지도 매도하는 거고요. 근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1차만 분할매도 되고 나머지 물량은 여태 홀딩이 가능한 그림이 나왔죠. 4월 3일 상한가 이후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음 코스모 신소재 역시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추천 또 위에서도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타점에서 동일하게 추천 얘도 오일선 지키면서 역대 신고가 유지해주고 있고요. 다음 에코프로 얘도 중장기 추천드렸고 이때 내부자 거래로 하한가 나왔을 때 강력 추천드렸습니다. 하한가는 기회다. 그 이후에 또 반복 추천드렸고 아직까지 11선 추세로 유지가 되고 있죠. 이건 일봉이고 역별 끊고 올라올 때 2월 초에 재추천 이제 역대 신고가 돌입했기 때문에 추세 이탈 전까지 쭉 홀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운 좋게도 단한 번도 추세 이탈이 없이 계속 역대 신고가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회원분 수익이고요. 3월에 수익 인증하신 건데 이때 400% 2억 수익이고 이게 분할 매도하고 남은 물량이니까 수익금은 훨씬 더 크죠. 여태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은 더 높아져 있을 거고요 다음 무료 추천주 루닛 루닛도 역대 신고가 가졌고 역배열 끄는 자리에서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탈할 뻔한 위험한 구간이 있었는데 수평 지지 시키고큰 추세 지키고 반등이 나와줬고요 다음 EV 첨단 소재 얘는 갯메우기 박스 돌파로 추천드렸고 운 좋게 4번 연속 장대 양봉이 나와줬고 오늘은 은봉 이꼴이 달고 마감을 했죠 아, 네번째 급등이고 은봉 이꼴이 떴으니까 이제부터는 빠르게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거 경계는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유니온 오늘 유일하게 단타 하나 줬는데 9시 1분 시초에 하나 줬고 7천 400원 눌림 추천드렸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전고 돌파 자리였고 분봉상으로는 한번 튀었다가 튀어있는 구간에서 추격이 아니라 눌림 매수 사인드리고 체결되고 쭉 바로 올라갔고요 또 이후는 흔들다가 상한가 마감 시간내로는또 떨어졌죠 다음 바이오 인프라 박스 돌파 21선 회복 확인하고 또한 23년 올해 상반기 중에 신규 상장주 중에 가장 상승률이 낮았던 저조한 기록을 보이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제 낙폭과 대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 보고 추천드렸고요. 을 다음날 바로 하루만에 18% 2일만에 26%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HLB 이노베이션. 어제 HLB 그룹주가 뉴스가 떴거든요. 바이든이 암 관련해가지고, 이제 암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적극 지원을 행보 예고했고, 이에 HLB가 수혜주로 부각이 된다 뉴스가 있었고, 5월에도 간암 1차 치료제 신약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는 기대감. 5월에 일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박스 매매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박스 매매라 함은 이렇게 박스가 확인됐을 때 매수하고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팔고 또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팔고 혹은 박스 돌파 나올 때까지 그냥 쭉 홀딩해보는 거죠 5월까지 그냥 홀딩이 가능했던 자리였고 HLB 이노베이션이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얘를 하나 찍어준건 아니고 HLB 그룹주 모두 다 매매가 가능하다 말씀드린거고요 HLB 제약이 2등주로 역시 박스 내에서 박스 돌파 나오고 1일만에 18%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박스 매매는 뭐 어려운게 아니고 이전에도 에이프릴 바이오로 설명을 많이 드렸죠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된걸 확인하고 반복 매매, 사고 팔고 반복하던가, 박스 돌파까지 홀딩하던가 박스 돌파까지 홀딩했으면 이렇게 45% 수익을 받고요. 이후에 또 눌러주고 올라갈 때 재추천까지 했고 다음 엘컴텍, 금관련주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드렸고 80%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일봉이고 역별 끊고 올라섰을 때추천 3일만에 60% 올라갔고 이유는 크게 또 박스가 나왔죠 이 박스 내에서 앞에 설명한 대로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고 반복하던가 아니면 박스 돌파 나올 때까지 홀딩하면 된다 홀딩했으면 오늘까지 주가 수익을 본 거고요 어제 살짝 박스 돌파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가능했다 다음 세노텍 역시 박스가 보이죠? 이 박스 내에서 윗꼬리 초록색깔 모두 다 차익실현이 아니라 매물 소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다음날 바로 8% 상승 나왔고 이후에 또 흔들면서 박스 돌파 최대 35%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히토류 관련주고요. 다음 황금 ST, 니켈 관련주 얘는 박스 하단에서 추천드렸고 역배열 상단까지 도달을 해줬습니다. 최대 50% 수익이 나왔고 좀 느리게 행보하다가 갔기 때문에 답답한 면은 있었을 겁니다. 같이 동시에 추천을 줬던 애가 EN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EN플러스는 추천하자마자 크게 크게 올라갔는데 황금 ST는 그에 비해서 너무 느리게 갔다 두 종목을 다 매수를 했으면 다행인데, 하필 황금 스 t 만 매수하고, EM 플러스는 매수를 안 했다면 조금 속이 터졌겠죠. 다음, 성우 하이텍. 얘도 고점에서 역별 끊고 올라오는 타점에서 추천드렸고, 단기 23% 수익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같은 타점이죠. 고점에서 역별 돌파 나왔을 때 추천. 드렸던 아무리 고점이라 하더라도 손절 짧게 잡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돌파 흐름이 나와주는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이 뒤에도 역배열 돌파 나온 다음에 또 추세를 이어가줬고요 지금은 좀 급하게 또 무너지고 있죠. 크게 다음 4월 5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어떤 흐름이 나왔나 볼게요. 결과만 미리 보자면 10% 이상 상승 마감한 종목이 다섯 종목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반짝 상승 하락 은봉 종목들도 있고 제이스코 홀딩스 시간에 상한가였고 장중 상한가 찍었다가 15% 빼고 또다시 올리면서 21% 마감이 나왔습니다. 시초부터 상한가였고요. 바로 뺀 다음에 올리고 또 뺐습니다. 상승했던 이유는 니켈 광산 사업 필리핀 자회사 지분을 지득했다 니켈 관련 다음 네온테크 시간에 9.8%였고 고가 16% 종가 4% 정석 반짝 나왔네요 어제 UAM 관련주 플라잉카 관련주들이 대거 반응을 보였죠 정부가 시범사업을 비수도권으로 확대를 한다는 뉴스로 다음 베셀도 UAM 관련주고 시외 9.8% 고가 11% 종가 3% 정석 반짝 UAM 관련주는 모두 다 반짝했습니다 다음 PNT PNT 시외 9.3%였고 150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호재로 전고점까지 초과 도달했다가 살짝 밀리고 마감을 했네요 큰 추세박스 돌파 안착 하면서 마감을 해줬고 고가 26% 종가 18% 윗골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상승 마감을 해준 편이고요 오늘 역대 신고가 찍고 밀렸습니다 다음 JCN 시스템 UAM 관련주고 반짝 다음 우리넷 최대주주 변경이었는데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고가 5% 종가 마이너스 5% 엄청 작은 파동으로 그쳤네요. 시간외로는 6였고요 다음 파이버 프로 UAM 관련주 역시 작게 다음 미래 반도체 시외 6%였고 고가 7% 종가 마이너스 1% 반짝이긴 하지만 여전히 고점박스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추천, 은봉추천드리고 또 박스 돌파 나올 때 여기서도 제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다음 기산텔레콤 UAM 관련주 반짝 고바이오랩 시의 4.9%였고 마이크로바이옴 호재로 고가 17% 종가 4% 정석반짝 다음 네이처셀 고가 18% 종가 13% 어, 윗골이 달렸지만 역시 크게 상승 마감을 해줬고 시간외로는 4.8% 상승이었습니다. 바이든이 암을 조기 정복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핵심 인재 11만명을 양성하겠다 이에 일부 바이오 제약주가 크게 움직였는데 네이처셀도 딱히 명확한 뉴스는 없이 이 호재로 반응을 보이면서 올라와줬고요 21년 4월, 6월에 추천했고 작년 6월, 7월에도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번에는 놓쳤습니다 어, 이전에 추천했던 타점도 숙지를 하시고요 요, 요 타점, 요 박스 돌파했던 타점이 여기 타점, 요두번의 6월, 7월 타점이 어, 이번에 3월에 나왔던 타점이랑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박스 돌파하고 올라갔던 타점 복습하시고요 다음 다이나믹 디자인 반짝 뉴로메카 반짝 소니드 RF세미 선암 노바텍 STX 모두 반짝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TX는 그래도 이날에 4일의 종가를 넘어서면서 마감을 해줬고요 STX도 여기서 추천드렸죠. 6천원 때 여기서 추천드렸구나. 여기가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타점이었습니다. 역배열 끊고 올라오고 있었죠. 오늘 상승한 종목도 있긴 했지만 엄청 적었죠. 대부분은 이렇게 튀었다가 빠진다. 이 패턴을 숙지하고 당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음 4월 6일 시간의 특징주 S맥 상황가 오성 첨단 소재 5.3% 히토류 호재로 자회사 에스맥 웰스 매니지먼트가 히토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에 부각이 되었고 둘은 지분 관계가 있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가 에스맥의 최대 주주 에스맥 월봉부터 최근에 상패 위기가 있었고 거래 재개된 다음에 거의 동전주까지 될 뻔한 하방을 보여줬네요 바닥에서 박스를 보여주면서 조금 올라와주고 있고 그때 상태위기 거래 재개되고 계속 하락 121선 부분까지 올라왔고요 1550 여기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2 4 0일선 돌파 시도를 해줄 수가 있겠죠. 최근 역배열은 이렇게 끊고 거래량 터지면서 또 행보해주고 올라와준 상태 적자 지속 종목이고 상태 위기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급적 관심을 끄는게 좋겠고 이전에 크게 물렸던 분들도 어느 정도 튀어주고 추세가 꺾이는 구간이 있다면 그때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걸 권장드립니다. 시간 내로 16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1년선 전에는 윗꼬리 저항대 그리고 전고점 저항대 두개 보시면 되겠네요. 위로 주요하게 이렇게 네개 저항 보시고 다음 5성 첨단 소재 역시 동일하게 상패 위기가 있었던 종목이고 얘는 거래 재개되고 튀었다가 빠졌네요 1봉이고 거래 재개되고 튀었다가 제자리 최근에는 121선 저항대 맞고 떨어졌고 시간의 상승으로 1670까지 올라왔습니다 위에 121선 저항대 역시 보시면 되고 1 7 4 0 안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1900원 정도 윗골이랑 1년선이랑 겹치는 가격이네요. 네, 얘도 뭐 적자지속은 아닌데 그래도 최근에 상패위기가 있었던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1400원 이탈하면 반드시 전량매도를 해주셔야 되겠고 다음 탄소배출권 관련주들 KC그린홀딩스 상한가 KC코트렐 그린케미칼 에코프로 H&N 대통령 직속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후테크 전문위원회 KC그린홀딩스 월봉 크게 역배열로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자리고 최근까지도 역배열로 아직 돌파를 하지 못했죠. 4 0 0 0원을 돌파해야 작은 역배열 끊고 올리는 거고 그리고 4 0 0 0원이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대로 저항으로 바뀌는 자리고 최근 돌파 시도하다가 막고 떨어졌네요. 바닥에서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고 윗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추세 박스 보시면 됩니다. 일봉은 최근에 장기 입형 121선, 241선, 241선, 다음 481선, 481선 순차적으로 돌파 시도하면서 맞고 떨어졌고요. 지금 2년선, 481선 두번 건드려졌고 3,9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3,900원, 4,000원 요 구간 안착을 확실하게 해줘야 또 주가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실패한다면 이렇게 큰 박스로 보고 또 3,000원 초반까지 밀리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기 갭이 하나 있네요 갭이 크진 않지만 또 이렇게 EV첨단 소재에서 배웠죠. 여기를 돌파하면 돌파한 착하면 여기까지는 쉽게 간다. 뭐큰 폭은 아니지만 아무튼 4,400원 안착하면 또 힘이 열리는 구간입니다. 저항대를 여기 하나, 둘, 셋, 그다음 넷 주의하게 네개 보시면 되고요. 여기 종고점은 4,000원 일치하는 자리 지지도 볼게요 지지는 지금 4,100원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시가나 저가 1차로 지지 보시고 오늘의 종가를 2차 지지 다음 241선 시가 121선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기 지지 보시면 되고 추세 하단 지지는 이렇게 잡힙니다 갭은 비어있는 공간을 뜻하고요 악재가 있을 때훅 빠르게 빠져서 생기는 자리죠 이게 안착을 하면 매수매도세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진공상태의 자리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간다 이 개념으로 추천을 자주 하는 자리입니다 위메이드 맥스도 최근에 여기 주황색까지 깔 도달하고 초과 도달했죠 다음 KC 코트렐 8% 상승이고 역시 탄소 매출 관련주 월봉 역배열 끊고 박스 자리입니다.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죠. 살짝 돌파한 자리에서 시간에 8% 2700원 정도까지 올라와줬고요. 1봉 최근에 1년선 때리고 어, 밀렸고 권리락 강세였고 무상증자일까지 하락이 나온 거네요 정석 패턴이죠 최근은 박스 오늘 박스 돌파한 자리에서 시간의 8% 상승 28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요 상승폭이 이제 1년선 241선이랑 겹치는 자리네요 종가상 2800원 정도 안착을 해줘야 다음 481선 3 0 0 0 후반대까지 가줄 수가 있는거고 자 여기 맞고 떨어졌듯 이번에도 여기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큰 조정 경계하시고 안착을 해야 조세를 확실하게 돌릴 수가 있다 요윗꼬리 가격이랑 2년대 매물대랑 겹치는 자리고요 지지는 오늘의 종가 1차 다음, 박스 상단. 원래 박스 상단 저항대였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는 거고. 다음, 121선. 장땡봉의 시가나 저가. 다음, 또, 최종으로 박스 하단. 다섯 개가 지지가 잡히는데, 좀, 작게, 아, 작게가 아니라, 크게 보고 싶다면, 여기랑, 여기. 이렇게 주요하게 두개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넣자면, 121선. 다음, 그린 케미칼 2.7%. 에도 탄소 배출 관련주고, 과거에 주요하게 추천했던 자리가 여기랑, 여기. 요 구간도 추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요하게는 여기 정배열 시작 전, 그리고 역배열 끊고 올라왔던 타점이 좀 크게 올라줬네요. 최근에도 추천을 드렸고, 여기서 추천 드렸었죠. 튀고 빠지고 이제 역배를 끊으면서 반등 주는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40% 정도 올랐다가 또 빠지면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때도 한번 추천드렸고요. 현재는 11,500원 저항때 걸리고 있는 자리고 크게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큰 박스가 나오고 있고 추세는 이렇게 오늘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을 해줬네요. 이렇게 추세 박스로 보시면 되고 작게는 또 이렇게 박스 만들어져 있습니다. 1오5 0 0원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빠지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키면은 무난하게 박스 돌파 전고 돌파 시도를 해줄 거고 종가상 11,500원을 확실하게 한착해야 다음 전고 13,000원 14,000원 돌파 시도를 해줄 겁니다 지금은 큰 박스 내에 있으니까 좀. 힘싸움이 계속 나오는 구간이고 여기 안착하면 단기적으로 매물이 없죠 3개월 4개월 정도 매물이 없기 때문에 안착하면 좀 힘이 붙을 겁니다 다음 에코프로 HN 얘도 탄소배출권이고 1.5% 월봉은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지고 박스행보 길게 보여주다가 돌파 그리고 살짝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네요 파동이 크게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고 또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반복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현재는 가장 중요한 지지가 23일의 시가 7만원 정도입니다 7만원 지켜야지 이렇게 큰 박스를 만들어주면서 반등을 꾀할 수가 있고요 여기를 7만원 이탈하게 되면 여기 장기 입형 부근 최근에 저가인 자리랑 일치를 하죠 자, 6만원 정도까지 5만원 후반대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7만원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단기 맥점이고 이렇게 역배열 잡히고 있죠 여기를 끊고 확실하게 종가상 올라서야 반등을 꾀할 거고요 이 자리랑 대입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끊고 올라와줘야 돼요. 끊고 올라와야 박스 상단 9만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 파동이 크기 때문에 여기를 딱 확실하게 안착해준다면 반등도 시원하게 또나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 전에 8만원 중간 저항 때 안착을 또 해줘야 되겠죠. 저항이 8만원, 9만원 지지는 7만원 인솔홈데코도 볼게요 얘도 탄소배출권 기존 대장주급이었는데 오늘은 반응이 없네요 최근에도 큰 힘은 보여주지 못하는 상태고 오늘 시회로 0.6% 상승입니다 이때 제가 무료 추천드렸고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쭉 크게 올라갔다가 박스 이탈하고 역배열로 갇혀있습니다 현재 바닥 박스지만 역배열은 끊지 못한 상태 1200원 안착을 해야 동시에 역배열도 끊고 추세 전환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일봉상으로는 최근에 241선 정도 맞고 떨어졌고 현재는 121선 1 1 4 5 여기부터 안착하는 게 급선무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네요 올라왔다가 또 이렇게 밀리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크게는 아까 월봉에서 봤듯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닥 하나, 바닥 둘, 바닥 셋 삼중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121선 안착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요. 다음 대교 8.3% 오늘 뉴스는 없이 상승이고요. 교육 관련주 최근에 사교육비 종합 대책 발표 예정으로 이슈가 있었죠.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대교 월봉부터 오. 여기 추세 끝나고 계속 역배열로 쭉 빠지고 있는 차트고 최근에도 작은 약배할 끊고 한번 올린 구간이 있었지만 윗꼬리만 달고 떨어진 채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는 편이고 시간으로 2800원까지 2000 800원이면 딱 121선 저항대입니다 일단 121선 다시 회복하는게 중요하고 그 위로 차례차례 장기입형 저항대 보시면 되겠죠.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3150원도 기준이 되고요 최근에 저가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2500원 정도 이탈하면 2100원 정도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리터라면 손절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게 좋을 것같고요 최근 교육주 중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건 아이스크림 에듀 얘가 그나마 지금 박스 상단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개 박스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애니능률 최근 박스 양환 흐름이었는데 이탈하고 또 다시 작은 박스 다음 또 메가 MD 메가 MD도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하단 박스 다음 YBMNET 정도 하나 더 볼게요 YBMNET도 여기서 박스 보여주다가 밑에서 박스 대개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상반기 중에 교육종합대책 발표를 내놓는다고 하니까 교육주도 관심은 가지고 이제 눌림자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노블 M&B 7.7% 뉴스 없고 감사보고서 아직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동전 주고 월봉 뭐상패 차트죠. 계속 주가가 낮아지면서 동전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어, 지연권으로 이렇게 빠졌나 보네요. 큰 박스 보여주다가 아 다니타라고 동전주까지 밑에서 다시 박스 보여주다가 오늘 시간의 상승으로 박스 돌파 시도, 500원 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43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간의 반응을 좀 보인거 보니까 감사보고서 제출을 할것 같기도 한데 뭐 감사보고서 제출하면 상한가 요즘 자주 나오니까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뭐 복불복이니까 요런 이런 매매보다는 요런거는 이런 동전주는 가든 말든 좀 관심을 끄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막 상한가 이연상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관심을 끄고 항상 동전주는 조심하자 자나깨나 동전주 조심 꺼진 동전주도 다시 보자 그리고 동전주는 바닥에서 갑자기 막 사연상 올라오다가도 상패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례들을 자주 보다 보니까 제가 동전주 올라갈 때 관심을 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도 바닥에서 갑자기 팍 이현상으로 100% 이상 올라가더니 바로 정지되버렸죠. 그리고 상패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동전주를 제가 올라갈 때도 좀 관심을 끄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제이스콜딩스 7% 어제도 시간의 상승이었는데 오늘도 시간의 상승 어제 시간에 상한가였죠 니켈 호재로 이틀 연속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월봉 어제 분석한거 밑에서 박스였고 박스 돌파한 다음에 전고점까지 어 돌파를 해줬습니다 52주 신고가 오늘 시초에 상한가 갔다가 15% 빼고 다시 또해보 시간으로 또 7% 올라가면서 상한가 마감을 한 거네요. 상한가 가격이 4,290원이니까 시간의 상승으로 상한가 마감을 해준 겁니다. 오지게 흔들다가 결국 상한가 마감. 오늘의 종가 4,000원, 그 다음에 저가 여기 1차, 2차 지지 보시면 되는 거고, 저항 때는 월봉으로 봐야겠다. 장대는 4900원 정도 전고점 몸통 중간으로는 4500원 보면 되겠죠 또 위로 윗꼬리 하나 윗꼬리둘 다음 HRS 6.3% 차세대 아이오닉에 실리콘 10% 음극제 배터리를 탑재했다 이게 예, 상승이고 월봉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하고 올라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일봉 장기 입형 1년선 2년선 동시 돌파한 다음에 좀 파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6550원까지 또 여기 박스 돌파를 해줬네요. 캔들 몸통 몸통 기준으로는 요렇게 박스 꼬리 기준으로는 요렇게 박스로 보고 장기 입형 위에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전고점이 6,000원 후반대 7,000원 정도 하고요. 다음 7,500 다음 7 0 0 0 후반대 8,000원 더 위로는 9,000원 요런거는 요런 전고점들은다 요런 먼나라 얘기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주요 단기 저항 때 보면 되겠네요 다음 KBG 5% HRS랑 같은 이유 월봉 역배열로 빠지다가 역배열 끊고 급등 박스 돌파하는 타점이랑 일치를 하고요전고점 전고점, 역대 신고가 이렇게 주요하게 세개 저항대 보시고 일봉은 이렇게 크게 박스, 작게 박스 보여주다가 뚫고 급등 나오고 또 박스 상단까지 밀렸다가 기존에 저항이었던 자리까지 밀리고 살짝 이탈한 자리에서 또 시간에 반등이 나오셨네요 오일선 걸치고 반등이 나와준거고 지금 위에 박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박스 에서는 이렇게 잡히고요. 다음 포스코 ICT 5.8% 사명을 변경을 했고 로봇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예 급등이 최근 있었고 중장기 추천주였습니다. 역별 끊고 박스 보여주던 자리에서 추천하고 만원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돌파 기준으로 50% 눌림 기준으로 80% 수익권 나왔고 중장기 추천주는 최소 50% 수익권 목표로 추천을 드리는 방입니다. 역별 끊고 박스 내에서 추천했던 타점 복습하시고 요 타점이 최근에 추천했던 이구산업이랑 일치를 하죠 얘도 역배가 끊고 박스 보여주던 구간에서 추천드렸고 이렇게 뿅 최대 50%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늘상 추천하는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똑같이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포스코 ICT 일봉 크게 최은 박스였고 박스 상단 7,300원 돌파하고 28% 급등 이후에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일선 추세를 타고 있고요. 종가상 5일선 이탈 없이 추세 상승 5일선 1차 지지 잡고 다음 9,000원 이제 11선 따라 올라오겠죠. 다음 15일선인데 15일선 너무 밑에 있으니까 2 9일에 시가 8300원 3차시지로 잡으면 되겠네요. 시간으로 1600원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캔들 몸통기준 이렇게 박스 캔들 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다. 월봉을 보면 제가 만원까지 갈수 있다고 했던 이유가 1차적으로 만원 정고점 저항대 여기입니다 여기 추천하고 정고점까지 갈수 있다 도달을 해줬고요그 다음 정고점은 여기 여기 여기 다먼 나라 얘기지만 정고점 기준으로 위에 저항대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만원을 확실하게 안착을 해줘야 다음 정고점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면 혹시나 무너지게 된다면 이전처럼 크게 밀리는 것도 이렇게 크게 크게 밀리는 것도 밀리는 것도 경계를 하셔야 되겠죠 다음 하이드로 리튬 3% 최근 121선 지지 받고 박스 상단 돌파하면서 돌파하고 밀렸다가 또다시 재돌파하고 추세를 보여줬고요 현재 5일선 추세 타고 있죠. 이렇게 크게 단기 이평 놓고 5일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 밑에 11선 4만원 4만원이랑 5만원 이렇게 이격이 좀 벌어져있기 때문에 중간 대칭으로 하나 더 지지 잡아주시면 되고요. 44,000원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 박스죠. 시간의 3% 상승으로 52,000원까지 올라왔고 53,000원 여기가 역대 신고가 가격입니다. 고점 작은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 밑에 5일선 중간 지지 44,000원 그리고 4만원 이렇게 3개 밑으로는 35,000원 순차적으로 이탈마다 대응하시고 다음 EV 첨단 소재 얘도 리튬 관련 주고 최근 갭매우기로 추천드렸고 박스 돌파 한착하면서갭 도달 그 다음 초과도달로 네번 연속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한방 두방 세방 네방 네방 나오고 은봉이 꼴이 떴죠 한봉6거리 떴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는 구간인데 또 시간외로 3% 상승이 나오면서 4,3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4,300원 얘도 하이드로 리튬처럼 단기 2평 대응하시면 됩니다. 어, 근데 올선이 너무 밑에 있네요. 주가랑 올선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2차 지지로 봐야 되겠죠. 1차는 오늘의 저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전날의 저가 이렇게 1차, 2차, 3차 5일선 3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 이밑꼬리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하셔도 되겠고 1일선도 너무 위에있기 때문에 기준이 좀될 수가 없죠. 4일의 시가 3,200원 정도 3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했다가 더 올라가면 다행인데 빠지면 마이너스 30% 이상 쉽게 당하겠죠. 빠질 때 손절 잘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대개 초보자분들은 추격하고 빠질 때 가만히 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고 있다가 이후에 또 올라오면 본전에 파는 매매밖에 하지 못하니까 요런 자리에서 더 가든 말든 무리하게 추격은 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추천했던 타점 요 박스 자리 요 자리 어, 복습하는데 주력을 하시고요 여기 비어있는 공간 확인하고 박스 겜 어, 메우기 추천을 드렸다 여기 안착하면 여기까지 쉽게 간다 자, 여기까지만 먹었어도 30% 상한가 먹은 거고요 월봉을 안 봤네요 월봉 이렇게 역배열로 어 저항받고 빠지다가 여기 뚫으면서 쭉 크게 전고점 저항대가 5000원 정도 5000원 5100원 그 다음 윗꼬리 몸통 윗꼬리 3000원 중반대 여기가 지지였고 지지 이탈하니까 죽었죠 그 다음에 또 요자리에서 저항 저항 저항 걸렸고 이번에 뚫어졌으니까 또다시 여기가 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맥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3,700원 정도 이제 주요 지지로 보시고